네 안녕하세요. 엠스톤 김지환 대리입니다. 예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아파트이며 약 6,800세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입니다. 예 저희 엠스톤 카메라가 약 2,000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VMS 512 채널짜리 다섯 대, 저장 분배 서버인 다스 서버 그리고 CMS NDS 공사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세팅 확인과 이제 촬영을 하려 이렇게 왔습니다. 예, 그럼 통합 관제 서버실인 8초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의 영상 통합 중앙 관제 센터입니다. 예, NDS 공사 두 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CMS 박스 두 대로 이제 이렇게 실시간 아이브 화면을 검색 및 조회를 할수 있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앞에 가 보시면 이렇게 서버 렉이 이렇게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예, 이쪽은 이렇게 백번 스위치 그리고 VMS 오백십이 채널짜리와의 다스 서버 예, 저장 분배 서버 두 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VMS 오백십이 채널짜리와 가스 서버 두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대응 서버인 페이로버 서버와 예, 스토리지도 한 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 예, 서버에는 마찬가지로 네번 스위치와 세 번째 VMs 그리고 스토리지 네 번째 VMs와 스토리지.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서버 관리를 보면 LPI 서버가 등록이 되어있고 각각의 512 채널 VMS가 서버별로 네개씩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페이로버 서버를 이용해서 어떤 장애가 발생됐을 때 자동으로 저장을 하고끔 서버들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LPI 서버를 보시면 실제 각 게이트별 영상들을 볼 수가 있구요. 그 주차 차단기를 이용해서 주차 차단기에 어떤 차량이 입차가 되면은 이렇게 입주자 차량인지 차량 번호인지 같이 표출을 해주고 있구요. 이 서버에서는 RFTC 시각 동기화를 이용해서 전체 서버들의 시각 동기화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그룹으로 가장 주요로 봐야 되는 지상 차본 동전 옥상, 지상, 승강기, 현관, 주차장 등 각각의 용도에 맞는 그룹이 설정이 되어 있고 이 그룹을 더블 클릭 하게 되면 해당하는 카메라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카이뷰 카메라를 활용해서 실제 차량의 동선과 차량의 이동 경로들을 확인하여 전체적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벤트 검색을 통해서 저희 회사 차량, 입차된 차량을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서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 번호 네 자리 눌러주시고 검색 버튼 누르면 이렇게 조회가 됩니다. 저희 회사 차량 입차된 차량이 이렇게 영상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네, 파크리오에 설치된 2000대 카메라를 섹터별로 구분해서 저희가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한번 i p o 에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지 지하주차장, 3단지 지하주차장, 네, 승강기. 네, 페이로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1번 서버에 랜선을 뽑거나 이제 전원이 나가게 되면 은이 페이로버 서버에 이제 기존에 있던 1번 서버의 세팅을 그대로 끌고 오게 되는데요.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1번 서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끊겼고요. 예 페이로버 서버에 이런 식으로. 1번 서버의 세팅이 그대로 이렇게 불러와지게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다시 꽂게 되면은 다시 전원이 들어오거나 왼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헤이로버 서버는 이제 완성 붙기 됩니다. 예, 파크리오 3 보안실인데요. 그 파크리오에는 총 8개의 초소가 있는데요. 메인 초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7개의 초소에도 각각 CMS 한대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예, 설치된 VMS 라이브 화면을 그대로 땡겨와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 화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검색 가능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7개의 초소에는 그 CMS 계정을 이제 라이브 화면 그리고 검색 그 기능 외에는 저희가 이제 만질 수 없도록 계정을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NDS 공사 한대 이런 식으로 각 초소에 세팅이 돼 있습니다. 예 파크리오 6초소 현장인데요. 지금 보안 대원님께서 엠스톤 장비를 사용 중이십니다. 혹시 저희 장비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신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아육부 하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그저 네, 사용해 보니까요 지난 것보다 훨씬 그 모니터 그 화면도 더 선명하고 그리고 저희가 어차피 이게 cctv니까 cctv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잘 보이고 또 그때 그때 캡처가 잘 돼야 되는데 예 이거 아주 잘 되고 있고요또저월 화면에도 크게 나와서 어, 여기 입주민들도 잘 어, 좋다 그러고 저희도 찾아서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데 아주 좋게 유려,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아 감사합니다.